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취중 잔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술을 하면서 항상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가끔씩 혼자가 아닌 다른 분을 좀 초대를 해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으로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유튜버 브리랜서 브로디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프리랜서의 삶, 그리고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함께 가시죠. Let's go! 아직... 브로디님과 함께. 유튜버들의 삶이랑. <웃음> 저 채널에 올라가는. 게 아,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우, 날씨 좋고. 어쨌든 지금 프리랜서시잖아요. 응. 직업이 몇 개예요? 저는 영상 만들 때 해봤는데 아무튼 지금 10개 10개요? 10개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응. 거기서 주 수입은 한 다섯 개고 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 그 대행하는 게 있어요 네. 마케팅 대행 다른 페이지를 운영하는 거 그거 있고 아 영상 편집 나매주, 응. 남의 거아 어, 아, 아, 그리고 디자인 아 그럼 주력을 하는 거섯개다 6개? 강연 강연 오 잠깐만 강연 가끔 여행인솔자 두개 보지? <웃음> <웃음> 그두 개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물건 파는 게 있고 크몽 통에서응 음, 크몽 어 그거 외주 가끔씩 들어오면 해요 아 이렇게 여까지다 어, 원래 직장생활 예전에 하셨잖아요 응. 어디 응. 이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인턴 게임회사에 있었고 음.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 있었고 음. 인턴 중에 끝나고 출판사를 들어갔어요 아그 출판사에 있다가 그러고 여행회사 갔다가 퇴사했죠 그러면 퇴사할 때 뭔가 네. 딱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기 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랑 네. 유튜브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음. 이 수익이 물론 네. 월급에 비해서 많이 적었지만 네. 어 내가 회사에서 투자하는 시간 만큼 더 투자하면 음. 내가 따라잡을 수는 있겠다 음. 약간 이런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Thank mm -hmm. you. 보고 네. 했더니 힘겹게 힘겹게 월급만큼은 나왔었죠 지금은 근데 그 월급보다 훨씬 더버시잖아요아 지금은 그쵸 <웃음> <웃음> 그런 건 없어요 막 어쨌든 직장인들은 까박까박 나오잖아요 달에 막 아, 월급이 딱 있으니까 그런 거 있지 그런 안정감은 있잖아요 음. 프리랜서니까 그게 고정은 아니잖아요 항상 변동도 네, 있고 틀 때도 있고 적을 아, 때도 맞아. 있고 하는데 그런 네. 불안함? 불안정성? 음. 그런 거 없어요? <웃음> 그게 보통 좀보편적인 고민인데 음. 이 프리랜서도 좀 자리를 잡아 지면은 약간 고정급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구글에서 들어오는 그 고정급이 적지만, 그쵸, <웃음> 전 그쵸. 너무 적지만 <웃음> 그게 이제 네. 고정급을 있고 저도 이제 그 인스타 마케팅 대행하는 것도 네. 이제 건당이 아니고 네. 월급으로 받고 있어서 오. 그것도 들어오고 뭐 블로그도 한달 에드 애드, 포스트 네.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네.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적든 많든 아무튼 기준 이상은 들어온다 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불안함은 없는데 오히려 오려더 근본적인 거 네.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후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언제든지 블로그는 망할 수도 있고 유튜브 망할 수도 있고 네. 그 마케팅 대행하는 데랑 계약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불안은 아,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할 때에 비해서 업무 광고는 어때요? 프리랜서는 본인이 사장이자 직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쉴 때도 쉬는 것 같지 않을 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그게 최고, 네. 최고의 보충 최고의 보충 네. 출근 퇴근 이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장점이긴 해요 출퇴근이 없는 게 알람을 설정해서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지옥철에 몸을 싣는 그 고통도 아, 없을 뿐더러 그러네 그게 진짜 크지 않아요? 저는 엄청 커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40분 거리였는데 지하철로 네. 그렇게 뭐 멀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게 너무 못 참아서 맞아요. 회사 앞으로 자취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2분 거리에서 아주 행복하게 <웃음> 다녔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업무 강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프리랜서의 장점은 뭐냐면 네. 하는 만큼 걸리니까 네. 월급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죠. 내가 네. 거기서 100을 하든 일을 하든 월급을 어, 받는 건데 어, 프리랜서는 일하면 조금 받고 백하면 많이 받는 어, 거니까 어, 약간 동기부여는 확실히 돼요 업무량이 아, 많아도 아, 어? 이건 다 내가 돈을 버는 그렇죠, 그렇죠.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특성상 외주보다는 네, 이제 네. 내 일을 하는 게 많으니까 네. 뭔가 남의 일을 해준다는 느낌보다 내거 내가 바꾸는 느낌? 네, 어, 약간 이런 거여서 더좀더 더 좋긴 한거 같아요 상황이 그럼 어쨌든 지금 디자인이 제일 기본 이잖아요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거의 다 파생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디자인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서 그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아, 맞아, 프리랜서라는 맞아.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크죠 그래서 프리랜서들 보면 보통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고 음, 외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어도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번역 하시는 아, 분들도 아, 많고 아, 강의 같은 아,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에요 저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막연하게 그냥 나오는 것보다 자기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충분히 프리랜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네. 이거 절대 조장은 하진 않고 네. 직장도 직장만의 가치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것도 아니요 저는 어. 전 직장도 진짜 좋아해요 음, 집단 생활도 되게 좋아하고 네, 늘 회사 다닐 때내 회사처럼 네, 되게 그 애사심이 되게 높거든요 어. 같이 해내, 해내가는 게 팀원끼리 파업하는 것도 좋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프리랜서 생활이 너무 익숙한 루틴이 됐고 만약 회사를 간다면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입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게 진짜 그거예요 뭐요? 출퇴근 아 출퇴근?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얘긴데 그 그러니까 아침마다 알람을 깨서 일어나고 시간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고 네. 간다는 네. 게 내게는 너무, <웃음> 그 내게는 네. 너무 큰, <웃음> 큰 요인이에요 네. 그게 그럴 수 있죠 술 퇴근 시간 이 길수록 수명 짧아진다는 그런,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출근하는데 1시간 잡고 퇴근하는데 1시간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시간을 아, 그냥, 그냥. <웃음> 네. 그 대중교통에만 몸을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책을 보거나 아, 그런 자기개발도할수 아, 있지만 그쵸.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웃음> <그쵸>. <웃음> 어. 자다가 일어나서 컴퓨터 앉으면 아, 그냥 출근이고 아. 노트북 덮으면 그냥 퇴근인 거고 아, 맞아. 근데 요즘은 약간 그게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지겨워졌어 아.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거나 아. 작업실 같은 거 아니면 아. 제 방을 좀 아. 개조시켜서 그, 주 생활하는 공간과 좀 그, 일하는 공간은 뭐 이렇게 파트션을 그, 치든 네. 아무튼 좀 분리를 잘 그, 해야겠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그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운동 시간을 정했거든요 아, 예. 8시 10시를 예. 무조건 운동을 하자 음. 그 운동을 가면 무조건 씻게 되니까 그런 루틴을 요즘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취중진담인데. 아 취중잔담인데 백수가 떨어져서 아. 아, 같이 같이 먹어요 네. 아, 맞다. 제가 네. 지난주에 네.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했거든요. 오쿠키를 <웃음> 만들었어요. 아 쿠키 봤어요 인스타에서. 아예 네. 이거 진짜 맛있 호호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친구랑 나눠 호시라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감사합니다. 제 채널 놀러 오세요. 네, 브로디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웃음> 아, 날씨 너무 좋다.